어아 모르가나도 벤인데? 밖으로 안 나가냐고요? 노래하지 하루하루가 부족하다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지금 어딜 나가? 날씨 좋은 거는 창문으로만 봐도 돼 실버코인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한다고 부사를 먼저 벗어나야 그렇다고요? 나도 벗어나고 싶어 부산만 no. 삼수했다고 <웃음> 삼수했단 말이야 삼수 <목소리> 오! 오 오, 잠깐만 누구 끌기 좀 그렇다 오 미안 끌려다 말았어. 아, 끌려다가 말았어. 깜짝이야. 오, 이거를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아, 정말. 그 겸이네, 그 겸이야. 진짜 어떻게 맵 한마다 이러냐? n nope. <목소리나> 아장 젠장, 젠장, 테러 테러! 테러 젠장, <목소리나> 대로, 대로, 대로. 에스야, 대로. 아!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유 아유 아유 아휴 설마 설마 했는데 아휴아 이건 대신 맞아줄수 없네 아 정말 제발 에씨치야 제발. 제발 제발 제발 빠져 제발 제발 뒤에 와 있어 친구야. 오! 어! 아! 개판. 개판. 와, 정말. 야, 씨야. 너무 앞으로 가지 말아줘. 가까이서 화살 맞추면 어. 더 쎄, 쎄게 간다고. 무슨 소리야. 아니. 어. 아, 타고산 완료를 해야 되는데. 상호상 끝나기도는 라인이 끝 라인존이 끝나버려가지고 <웃음> 아 아니지 그만 제발 제발 끝내게 해줘 에쉬야 제발 아이쉬란다록스야나 제발 좀 <웃음> 제, 제발 좀나 <웃음> 이것 좀 끝내게 해줘라 깝치지마 아, 어, 힘들어. 아, 어, 힘들어, 정말. 그렇지? 빠지다, 빠지다, 빠져, 빠져, 빠져, 빠져! 빠져! 안 돼! 어우. 혼자 다니지마 혼자 다니마 혼자 다니지마 럭스 너도 혼자야 씨, 왜 이렇게 자꾸 혼자 당겨 밀어 밀어 밀어 내가 밀어봐 살수 있지 너네 살수 있지 너나 너네 나 없어도 되지 발원 가지 왜그 발원을 가지 왜 거기 앞에서 아 하... 하... 하... 정말.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아슬 <웃음> 게임 살려슬슬슬슬슬슬 <웃음> 살려 놓을 뻔 했는데. <웃음> 진짜 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아 앞에 거부터 해야지 아왜 요거만 잘랐어 더, 자, 더 앞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야지 <웃음> 왜 저거만 잘랐어 어? 저거만 자르면 안되지 아 방금판 개잘했는데